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방송 유튜버 노지빵입니다 오늘의 업로드 영상은요 저와 함께 3개월 동안 비키니 선수로서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한 저의 2019년도에 단한 명의 제자 진솔비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입니다 여러분 비키니 선수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화려함? 검은 차 아이스라인 인기 많겠다. No, no, no. <웃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맨날 쇠질하고 발가락이 찢어지도록 높은 키르를 신으며 워킹 연습도 해야 되고 혹독한 다이어트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정말 많답니다. 거기다 직업까지 병행하신다면 이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러 가까운 공원이라도 놀러다니실 시간조차 없을 거예요. 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선수들은 공감하시죠?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비키니 선수 지망생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시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를 치르기까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각자의 컨디션에 따른 준비를 계획성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새내기 비키니 선수 진솔비 선수의 첫 그랑프리 오버롤 대회부터 그동안의 준비 영상들을 짧게나마 준비해봤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 만큼 저와 함께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들로 찾아뵐게요 솔비야 준비됐지? 첫 솔비 선수는 바로 내일 일요일 세번째 대회를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쁠겁니다. 우리 솔비 선수 화이팅 하고요. 대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수 여러분들 힘내세요. 언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목소리> 진짜 짱이다. 오늘 <근데> 잘 걸렸어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차가로 3번 김다현 선수한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서 시위 발표하겠습니다. 미 선수입니다. 축하해감사합니위트로피고 메달을 아, 네저주시겠습받으셔요 아, 어, 네, 알겠습니다. 이선수 우리 선수 암튼 카메라만 해주십솔비야노래해시좋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존재하고 계셔고솔비야하 말라고 네. 어, 트로피네아튼 카메라만 주 트로피 들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해야지 어나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1위 하신 진솔이 선수는 오버로저를 준비 한번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 계속 쓰는 거니까 어. 원 투, 쓰리 원, 많이 안 들어도 돼, 투, 쓰리 원, 투, 굽이 높으니까 쓰리 이런 게안 되지 그냥 걸어봐, 그냥 걸어봐 원, 투, 투, 쓰리, 투, 포, 투, 파이브, 투 다시, 턴! 턴 한번 해봐, 거기서 아까 배운 거 오른발 찍고, 시작! 원, 투, 원, 투, 쓰리, 앤, 포 이게 쓰레 자, 다시. 시 원, 리 다시, 시, 쓰리, 앤, 할 때, 요 정도만, 안되습니다 시작. 원, 원, 투... 쓰리, w three, m e n t a 이제 아, 여긴 내셔널.. 네, 바로 <웃음> <이래>. 여긴 내셔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준비하고 있는 1, 하는... 아, 첫 출전하는 비키니 선수 숨죽 돌리기 지금 이거 다울 검은색 하트 분니님이 <웃음>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선물했습니다. 아, 이 다울 이 검은색 하트 분니님이 아, 별풍선 아,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아, 코리아 머스 갈 거예요 앞을 킬 테니까 6시 장소 키기만 하면 돼요. 설비님 의상 편하게. 다을 검은색 해서. 하트 포니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을 때. 밑에 죽으면 안 돼? 보이지? 국이 아 크게 보여요. 지금 대회에서는 조명이 더 크기 때문에. 완전 세기 때문에 몸은 진짜 되게 이쁘다. 김이랑 골반만 더잘 쓰면서 걸면. 거울만... 어. 운동 보여주세요. 어떡해. 운동 보여줄 지금 힘이 없어요. 저는. 거잖아, 진짜 많이, 늘었다. <웃음> 많이 늘었지 많이 늘었지 솔비 이거 얘기해 줘 <웃음> <선배님> 감사합니다 솔비 <웃음> 지금 자신의 모습 보면 이게 난가? <웃음> 이게 난가? 이러고 있어 지금 감동받고 있어 <웃음> 오늘 제일 잘했어 <웃음> 핸드폰이랑 도 틀리잖아 이거 진짜 실사거든 <웃음> 네. 4K 완전 HD? 완전. 완전 근데 지금 워킹할 때 손이 다 벌어지는 건 그게 지금 문제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웃음> 음. 팔이 벌어져 보여주세요. 어떻게 운동 보여줘? 지금 힘이 없어 저는 자, 그럼 풀게요. 아, 우리 불빅스카인이 추천 눌러주시고 꾸준히 제 방송 꼭. 어? 우리 책가루는 모두 규정 포즈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 전원 앞으로 2장 측면 포즈 턴 라인 였습니다 우, 짱이 잘했어, 잘했어. 와우, 짱인네 옷빨아 입지 말고 앞에서 앞에서 하나만 더 규정 포즈만 찍자. 호흡이 많이 필요한 거보세 <웃음> 호흡이 많이 보이나. 마지막 아니더설비님 호흡하는데 맞어. 요요 호흡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커패신하고 커러스 <웃음> <웃음> <웃음> 지금 마지막 규정포즈 쌤이 뭐 거울샷으로 찍을테니까 근데 쌤 봐야돼 규정포즈 어, 규정 포즈. 규정 포즈. 네. <웃음> 요 앞에 보고 쌤이 뒷모습이랑 뒷 모습 규정포즈가 좀 중요하거든 많이 좋아졌어 네자선세한 부분 앞으로 이제 입장할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뒤에서 잠시 뒤쪽으로 가서 요 가운데에서 규정코스 잘보아야지요 잭풀 선정일 거예요. 자, 선수 여러분, 정정 규정코스 순서하겠습니다. 앞으로 입장. 뭐 일자 잘 잡았네. <웃음> 이팅해 오해, 오해, 오이팅오 자, 이렇게 해서 리허설 끝! 저도 집에 가서 약간 쉬고 운동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계시네. 이거 해주세요. 나가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옷갈아입고 되게 청순하죠? <웃음>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 읽어주세요 여덟개도 될것 같아서 복근이요? <웃음> 아까 막 레그레이저 하는 거 볼빅스카이님 감사드리고 복근인 다연이 우리 오늘 조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진짜? 정말?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나오미님 지금 계속 보셨네요 설비 너무 이뻐서 음 나가고 싶다고 아, 나오세요 매트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가는지. 대회 준비요? 음. 일단, 준비. 좀... <웃음> 너무 힘들고. <웃음> 일단, 저는 <웃음> 지금 제 막바지여서, 어, 너무 힘들고, 식단도 되게 타이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긴 한데, 살면서 한 번은 꼭다 <웃음> <웃음> 나가보셨으면 <웃음> 좋겠어요. 정말 다 나갑시다. 어, 왜냐면, 정말. 사진도 남길 수 있고, 정말, 뭐 살면서 꼭한 번은 도전해볼 수 있는, 진짜. 어 좋은. <웃음> 집방님 복근 자극 좀 시켜달래. <웃음> 아,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운동은 음, 할수 있는데, 저도, 저도 식단이 가장. 어, 한번 멘붕이 왔거든요, 3주 전에. 네, 근데 그,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한번 대회 나가면 네. 확, 쪼그라들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고 사진으로 계속 이 사진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 운동할 수 있게,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웃음> 자 오늘 지금 자 비포 애프터라고 뿐이 나네요 비포 애프터 자 오늘 솔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여러분 우리 진솔미 선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솔비랑 이게요 안녕 구경 많이 오세요 <목소리나> 다시 덕분이 없는데 <없더라구요. 목소리나> <웃음> 아, 이거 한번 내가 안아보자 네. 우리 설비에 진짜 3개월 동안 저랑 열심히 했는때 또한번 다는 일찍이야 여기 한번 볼게요 내 영광 따고 있습니다 미양이 많이 안 빠져서 2개월 동안은 거의 감량이 한 2kg 정도밖에 없었고 음, 지금 이제 한 2주 동안 2주 동안 탄수화물 거의 탄수화물로 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 6개에서 7 k 로정도 네. 2주동안 오버롤까지 네. 어, 이렇게 할줄이야 아, 그러니까 어, 할줄이야 네 저희 음. 포즈하고 포즈. 워킹 아, <웃음> 네. 프리바디 필라테스라는 지금 재활운동적으로 하고 포즈나레스는 사실은 저번장 합격을 봤거든요 네. 요번 시즌이 전 진솔비 선수예요. 우와, 어, 근데 저, 정말 열심히 또 했고, 했고, 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어, 네. <웃음> 그러면서 많이 늘었고, 오늘 되게 포창을 떠나서 이렇게 선수들이 무대의 선 것만으로도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웃음> 네. 솔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 다 100점입니다. <웃음> 오늘 너무 잘했고요. <웃음> <선생님한테 통화할 수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즈 취해 줄이. 야, 뽀뽀도 하고 그래 봐. <웃음> 왜웃시는데아멋있어요웃으는데몰나요 일단 섹시하게 네. 시크하고 막이러는데 힘들지 오늘 오늘 솔미 뒷모습을 아주 많이 그냥 아주 대높이 보이죠. <웃음> <데너빵가 웃음> <거 있죠>. 방송하려 <웃음> 촬영하느라 어저 힘들어요 진짜 한작업 잘했는데 오늘 솔미 <웃음> 머리에 손 이런식으로도 <웃음> 한번딱 예쁘게 오 예뻐라 <웃음> 너무 예쁘다. 그 응. 응, 제가 오늘 진짜 우리 진설비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제가 유튜브 올릴 테니까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